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 말씀 중에 없고 그냥 앞으로도 T1과 함께 어 활동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뭐 지금은 역시 선수로서 저의 최선을 다할 거라고 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T1에서 좋은 대우나 좋은 대우를 해줬, 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결정을 했. 했던 것 같고요. 뭐 그리고 뭐 그런 계약적인 부분에 떠나서 제가 한국에서 뛰면서 많은 팬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국의 어떤 이미지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제가 티오에서 활동하는 것이 조금 더 응.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결정을 내린 거고요. 앞으로도 티오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프로게이머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게이머 외의 활동들도 앞으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의 상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놓고 있지는 않고 다만 T1과 이제 함께하게 되면서 은퇴 후에도 T1과 함께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1에서, T1의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또 다른 선수들이 가지 못한 길을 제가 받게 된 것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느끼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활동을 통해서 많은 팬분들 제가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느낍습니다저 스스로는 일단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자신감 있고 물론 제가 기복이 있긴 하지만 제가 그런 저 스스로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웃음> 활동 가능성을 어, 저 스스로 객관화해서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뭐 제가 그런 권력력이나 명령은 딱히 없는데 이렇게 말해 주시니까 좀 기분이 나는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혼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리고 저와 관련해서도 그런 구단에서 오랫동안 활동한다는 기사를 보고 많이 응원해주시는 팬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t T1, 원에서팬여러한 분들에게 좋은 경험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